활어 보이스 박지현이 개인기를 선보였습니다. 배우 이경영씨 흉내를 냈는데요. 잘생긴 얼굴을 막 쓰는 게 안타깝기도 했지만 숨만으로도 성대모사가 가능한 숨은 예능 천재네요. 아, 이경영 서, 선생님 성대모사?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, 어, 저 이경영 님 오신 줄 알았어요. 박주연 님, 이런 능력이 계셨네요.